안녕하세요. 파비앙 유튜브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제가 할 영, 오늘 제가 소개할 드릴 영상은 바로 이 만년필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실 때 어떤 만년필을 고를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이 영상에서는 이제 이제 여러 가지 파트별로 나눌 건데 일단 오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자바 아모네스 만년필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바 아모네스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본주 가격이 싸요. 대학이 약 2만원에서 3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구요 2만원 3만원대 사이에서 자바 만년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이제 들어갈 수 있는게 모든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일단 뭐 컨버터부터 시작해서 컨버터 만년필 본체 그리고 돈 조금만 더 드리면 한 2만원 정도 더 추가하시면 잉크까지 잉크까지 줘요. 잉크까지 주기 때문에 웬만한 다른 만연필 보다는 좀더 입문하시기가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자바 아우네스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립 자체가 스테인레스 스 립이긴 한데, 스테인레스 스 립이긴 한데, 어, 립 자체가 복사해서 만든 립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이제 복사라는 이제 저기 독일에 이제 독일에 따로 이제 만, O, ODM? 어쨌든 제가 EDM인지 ODM인지 제가 제대로 기억이 안나는데 어쨌든 그것에서 만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성능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스 마니필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버전으로 나왔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만 해도 세가지거든요이세가지 버전이 이제 색깔별로 이제 깔별로 이제 모으실 수도 있고 저같은 경우에는 낚여가지고 이름에 낚여가지고, 전화상는 만연필인 줄 알고 섰다가 어 이렇게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일단, 인문학이 굉장히 편한 만연필이라고 생각해요. 인문학이 굉장히 편한 만연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바로 AS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AS가 자바 공식 몰에서는 지원을 안 해요. 이게 제가 자바 공식 몰에 문인를 넣어봤는데, 문인를 넣어봤는데, 이게 초기 불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약에 물건이 오자마자 불량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서 해당 쇼핑몰에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외에 이제 수리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다 수리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다 일단 초기 중간에 뭐 쓰다가 휘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어펜 닥터를 찾아가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일단 자바 공식물에 제가 문의를 넣어보니까 이건 자바 공식물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냥 조립을 해서 판매만 하는 업체지, 조립을 해서 판매만 하는 업체지, 어, 자기네들이 뭔가를 만들고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리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 이점 유의해 주시고요. 난 장점, 일단 장점과 단점을 세술 요약을 하자면, 장점, 첫 번째, 싸다, 두 번째, 싸다, 세 번째, 싸다. <웃음> 그리고, 단점으로 꼽자면 으 as가 불가능하다 as가 불가능하다 두번째 이제 색깔별로 색깔별로 이제 가격 차이가 조금 난다 두번 세번째 뭐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뽑기운이 좀 갈려요 뽑기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 제가 이 세가지 만든필 모두 쌓았잖아요 이 세가지 아모레스가 똑같은 건데 이게 뽑기운이 조금 나요. 뽑기운이 나는데, 이건 부드럽고, 이건 사곡사곡거리고, 이런 거 중간 어느 사이고, 타도카타 EF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뽑기운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파비앙의, 파비앙 유튜브의 만년필 소개 영상이었구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금 코행맹의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관기에 걸려서구요. <웃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